음에뭐 해도 상관없어. 야, 너, 풀이 좀 크잖아. <웃음> 돈 많아? <웃음> 아직까지 맨나날못찍겠어뭐자 내가 새로 요 여러분. 자, 네. 리플 쪽들을 시간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 한번,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. 저희가 몇 시에 불렀죠? 2시. 네, 2시에 불렀는데 지금 시간은 시간가 없네요. 네, 약... 한시 오십오 분입니다. 과연 누가 제일 먼저 올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없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평상시에 누가 제일 먼저 오냐면 제 꿈이 보통 먼저 오고 유진이가 오고 미도가 좀 늦어요. 항상 항상. 네, 과연 오늘 어떤지 보겠습니다. 자 가장 먼저 온 사람. 오. 어. 가장 먼저 오셨네요. 한분 늦게 오셨습니다. 안녕 자기들. 네, 손 닦으세요. 나는 바꿨어 내 네. 인생. 아 미도 씨 인터뷰를 한번 파도 할게요. 네. 미도 씨 평상시에 늦으시는데 오늘 늦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? 택시 타는데? 그래? 나어디 <웃음> 갈까? 응. 나 어디가, 가? 뭐, 뭐, 아무튼 다뭐 있어 굉장히 의외네요 미도가 이렇게 일찍 오쩌리야 항상 늦는다고 지랄한테말해줘자 <웃음> <치란한데 말이죠? 웃음> 드디어 두 번째 멤버가 왔습니다 유진이고요 <웃음> 1분 늦었습니다 어, 안녕하세요 2개 1분 늦었는데 1분 늦었어 질문 하어지하지 마세요 <웃음>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. 죄송합니다 네이버에는 그, 붙어있는 게 있어요 9시 1분은 9시가 음. 아니다고 배민이에요 배민 병신 배민 <웃음> 아 진짜 아는 척하지 아는 척하지 마세요 통파구에서 유자하는 방법 <웃음> 10가지 중에 1번이잖아요 <웃음> 하여튼 그래요 9시 1분은 9시가 아니에요 <웃음>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요 제가 또 꼴등이에요? 아니요 누구예요 꼴등 <웃음> 안내겠네 여자친구 아. 어때요? 예의가 없네요. 양재구 씨. 왜 같이 안 왔어요? 오늘 같이 <웃음> 잤잖아요. 아. 같이 잤어요? 아 네. 그랬나 아니, 봐요. <웃음> <웃음> 그랬나 봐요. 아 깨어볼 걸. 제가 먼저 와가지고. 네 들어가 주시죠. 네. 제 꿈이 왔군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<웃음> 제꿈 씨. 가장 늦으셨어요. 아아렇 어. <웃음> 늦었어요? 네. 내가 늦더니. <웃음> 삶에서두번있는 일이네. 가장 늦으셨는데. 그 송파구에서 제일 일차랑방거첫 번째는 네. 9시 일 분은 9시가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죠 그죠 그죠 왜 늦었어요? 죄송해요 제가 그사람다 해요? 어, 아닙니다 아니면 다 해요? 아닙니다 뭘 아닌데요? <웃음> 맞습니다 뭐가 맞는데요? <먹어봤는데요? 웃음> 제가 늦은 게 맞습니다 그거 맞죠? 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제가 뭐 나중에 뭐 맛있는 거라도 하드릴까요 <웃음> 아니 거기다 사주면 어떡해요 <웃음> 들어가세요 네네 <웃음> 네. 일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폰을 보고 계셨군요. 네, 조상진의 리프도 열었습니다 저는 항상 일을 하고 있고요. 아니 지금 일안 하고 계셨던 휴식도 일이에요. 자, 저희 리프는 어떻게 되냐면요. 여기는 제 사무실이고요. 여기서 제가 일하고 있습니다. 그럼 애들은 어떻게 일하냐? 한번 가보시죠. 충전기입니다. 일단 미도는 충전기를 어. 찾아요. 충전기입니다. 없어요 아무도. 아무도? 네. 오늘 웬일로 근데 그 귀여운 모자 쓰고 왔어? 머리 안 감았어. 아 이거 이거 더야죠 머리 안 감았는데. 여러분 따라 오시죠. 자 여기는 창고 같은 썬피디 사무실인데요. 여기 보통 미덕 오시면 이렇게 편집을 하고 계세요 아이패드로 편집을 하시네요 영상 모두 아이패드로 편집하나요? 네? 죄송해요 못 들었어요 이거 어 <웃음> 아, 용량 엄청 큰거빼고는요소고가많으십니다 아직까지 맨날을 못 집겠어 뭐 하는 거야? <웃음> 아뭐 하는 거냐면 소개하는 거예요 이제 뭐, 뭐 하는지 너밥 먹을 거야? 밥 먹어야지 알았어 밥 먹었어. 뭐 먹고 싶어? 아, 나 족발 자 여러분 딴 데로 가시죠 불꺼져요 역시 어둠의 자식. 자, 여기는 유진이가 있는데요 유진이는 보통 뭘 하냐면요 따라오세요 여기 이렇게 춤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면서 새로운 춤도 개발하고 모르셨겠지만 걸그룹이세요 걸그룹이잖아요 네그 처음처럼이라고 걸그룹에서 유진이를 맡고 있어요 지금 뭘 추고 계신가요? 스테이시 소 배드요 아 스테이시 소 배드 한번 쳐주시겠어요? 아니 지금 제가 안무를 아예 안 따와가지고 암마쿨 <웃음> 이번에 조회서5 0만 나오셨다고 맞아요 한번 쳐주세요 I'm not cool 그거 하고 오빠 오빠가 저으세요. 오빠 오빠 오빠 돈 많아? 항상 이렇게 있습니다 회사에서.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요. 뭐요? 이 KCM이에요? 저요? 무슨 왜만들다 많았어요? 아 이거야? 이거 우리 이게... 할머니가 보면 겁에 버릴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아안 돼요. 이게 패션이에요. 이살이옷 사이에 보이는 살짝 그 살색. 그거다 보여주고자. <웃음> 이렇게. 이거 너무 없어 보이잖아. 나팔 멸치란 말이야. 그러네. 밥 아, 먹을까요? 나는 응, 나 배고파. 족발 시킨다. 족발? 응. 막국수도? 아, 네. 족발은 막국수 아닌가요? 네. <웃음> 족발은 막국수요. 자 그러면 정원이 <웃음> 제곱 뭐하는지 보도록 합시다. <웃음> 여기는 너무 <노무실>. 시끄럽다. <웃음> 여기 보시면 이거 보면 이거 제가 만들고 있는 곡이라 이거 나가면 안 되는 제곱 여기서 뭐해요? <웃음> 저 어제 이제 제 친구랑 같이 작업을 하는데 그 음을 좀 정확하게. 찍어줄 부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음 찾고 있습니다. 이렇게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 멋있어요. 진심이야? 네밥 먹을 거죠. 밥이요? 족발 오케이? 어? 막국수. 네. 족발은 막국수 아닌가요? <웃음> 역시 족발이 막 풍하네. 안녕하세요. 밥 시켜줘, 험피디. 안뭐 <웃음> 아, 알아 서 시킨다. 어? <웃음> 감사합니다. 아, 네 밥이 왔습니다. 얘들아 밥 먹자. 밥 먹자. 괜찮은데요? 해리야, 이거 좀 전한데요? 해리야 깨워줘. 매력 개일하다가 잡히다 국망기 좋죠? 반먹자 네? 어, 지물렀어? 안 잡고. 어, 미도도. 하나에 찍혔는데 뭐가 안 잡았어. <잤어. 웃음> <웃음> 잠깐 뭐 했어? 갑시다잤어딱보이 잠깐만. 세 개. 세개 왔어. 뭐야? 보다 어, 세개 왔어. 세개 왔어요. 어, 그리고 이게 고기가 뭐예요? 저거요. 여기는 왜 고기가 많고 여기는 왜 고기가 저것도? 그러니까? 이거는 또 달라? 어, 세개 왔어요. 내가 시켰어얘들아 제가 시켰다고. 아. 뭐야? 왜 이렇게 시켰어요? 밥 먹겠다며 다들. 누가 누가 안 먹는 거 했어요? 아니. 미도 밥 먹는 거 했어? 나 먹는다 했지. 나도 먹는다 했는데. 세 개로 나눠 먹으라고요? 그러자 미안하다야나봐 <웃음> 아이씨. 미안. 아이 왜? 미안. 자, 근데, 근데 얘들아. 어? 네, 근데 애들아. 네. 우리 세 개니까. 네. 한명못 잡겠다. 아니, 그냥 이렇게 고기 모아서 같이 먹으면 안 돼? 아, 근데 그럼 재능이 없잖아. <웃음> 야 잠깐만 춤 안해 아예수너 인생에 수 잃었지 술이 좋아 이거 머리띠 해 가지고 <웃음> 머리띠? 다 짧게 <짤>. 찐그렇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왜? 왜.. 왜 그런 왜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왜 이거 없네? <웃음> <웃음> 아니 <웃음> <웃음> 그거 눈 감고 눈 감고 이렇게 손가락 해서 제일 많이 걸린 사람이 먹말아 <웃음> 그러니까 정말, <웃음> 정말, 정말. 아 <웃음> 야 그럼 내가 딱걸리잖아 해볼까 일단 하나 둘셋야 이거 하면 안 되겠다 다 일단 빼고 눈떠 리뛰기 어때? 아 <웃음>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저, 진짜 왜 그래? 안먹번 원리뛰기 2번 마트 안 먹기 3번 다이어트한 사람 안 먹기 4번 아 진짜 공평 5번 응. 가위바위보 어? 가위바위보 너무 그래. 무서워요 그래? 젠가. 젠가 젠가 있어요? 근데? 젠가 자신 여기 있다. 젠가 있잖아요 우리 커플 젠각할때 썼잖아요 <웃음> 야 이거 처음 떨어진 사람이 안먹기요난안이겠지 난 설마 네. 내가 봤을 땐 유진이가 이거 제일 못 해가지고 <웃음> 정훈아 내가 그때 봐준 거야 야, 너 유니폼 사주고 싶어서 지금 아직 안 사줬어? 안, 안 사줬어 오늘 사줬어 봐봐 나잘 사주지 그래 어, 미도 마트 커플 봐봐 너왜 이렇게 진심이 아니야 난... 나 진심이야 지금 아, 겁나 비싼 거 시킬 거 그랬나 학교 뭐아 무슨 뭐, 학교 스토리 <웃음> 아니야 <아무>, 악성 무결취업이라고 <웃음> <웃음> 이렇게 해도 아그 룰이 음. 그러면 건드리는 거 무조건 빼기? 나 어, 그러건 다음에 올리야지 올리기 올리기 학교왕인데 <웃음> 됐지어 뭐야 두손 대죠 한 손만 한손 해야 죠한손 해야 대야죠 오 묵직한데 근데 어 오. 오 매너 오금이 어, 잘해 피지 아, 뭐야 아 미안해 <웃음> 미안해 내가 이거 뭔지 오 마이 갓 레고 버딩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니, 난데 피지나 뭐? 아니니까 조조조 됐다, <웃음> 됐다. 와 대박 난기술 아, 쓸게요 왜요 기술 지금 바로 날아갔다 든 말했지 모든지라고 <뭐든 개라. 웃음> 이.. <웃음> <부품 quanto 웃음> 어 여기까지 이제 꽁트였고요 사실 반람 하나 더 있어요 뭔데? 어? 없죠 사실 <웃음> 뭔 소리예요? <웃음> <웃음>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<웃음> 왜 그래 그래서,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왜 이렇게 안 좋은 일 있어요? 우리 촬영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닥치세요 아 <웃음> <웃음> 어? 어, 배고파 어떡해 <웃음> <웃음> 아 죽게 한입저바 바꿔 올게요 아니야 아 재코 너무 착하다 왔죠. 재코 실제로 좀 착해요. 재코 갔나? 응. 약간 선비 기질이 있거든요. 그그인정이요어나 <웃음> 죽은 거야? 엄마 이거. 어우 이거도 안 줘? 내가 왜 줘야 돼? 왜 내가 졌어도 안줬을 거잖아. 말잘 알죠? 콜라이 만대고 마셔주세요. 드세요, 드세요, 드세요, 어 어. 와아 <웃음> 내가 쳤어? 쪘어? 내가 쳤어요? <웃음> <웃음> 내가 거리 조절을 못했어 맞다 유지 제발. 야, 어, 여 너무 열려, 너무 열려. 너무 흘린데? 많이 열렸는데. 난 유지. 내가 닦아줄게 좀 그렇다. 닦아줄까? 아 괜찮아. 어, 내가 닦을게 미도 땡크면. 유진은 철철하답니다. 나 저번에도 물 먹다가 얼굴에 쏟은 거 기억나지? 밥밥 일부러 뺐다. 오, 아, 뭐나나안 챙겨드려도 되겠네. 맛있어. 맛있겠다. 불 들어가, 먹어라. 어? 와! <웃음> 아, 나 진짜... <웃음> 근데... 난 아, 그냥 저를잘 먹어. 야, 근데... 근데 동치에 비해서 너무 귀여웠지 않아? 응. 자꾸 소중했어. 응. 냄새도 안 나. 괜찮아요, 믿어야 돼, 소시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. 아, 냄새 안 나. 비이 진짜 약해가지고. 음. 그래. 진짜? <웃음> 그러면, 비이 약하면 최대한 볼수 있는... 그게 어디야? 아, 태 얼굴? 나도 밥사왔어 <웃음> 뭐야, 이게? 버세지. 닭가슴살 소시지? 있늘맛 어. <웃음> 막 다님이 대박 대박. 생각보다 누군가 이위 컸구나. 그러니까. 밥을 세개 시켰어요. 아니 세 명이 먹는다 해서 세명식구 3명... 나는 넌 나보고 먹는다고는 안 했잖아. 알아서 시키라고 했지. 추먹이가. <웃음> <천천히 먹자. 웃음> 결론은 마태가 안 시켰네. 그러니까. 아니 너 나보고 너는 뭐 먹고 싶다고 했어? 친구 <웃음> 알고 지는 <지낸> 치스럽다. <웃음> 형은 결혼 언제나 오, 언제 하고 싶어요 아이 뭐 생김 하지 않을까? 너무 순수가 바뀐 거 같지 않아? <웃음> 요즘 세상에 뭐다 그렇지 뭐. 다 그래? 누가? 나제 주변 사람들은 거의 그랬어요. <웃음> 그러면 어쩔 수 없죠. <웃음> 먼저 애가 생기면 어떤 기분일까 만들어 보세요. 어, 오늘 방 비워줄까? 같이 비워줄게. 누구 누구랑요? 아잘 빛. 나, <웃음> 나 이모 댄스. <웃음> <됐어. 웃음> 음. 조카 원해? 음. 조카, 원해. 원해요. 원해요. 네. 원해요. 조카, 조카 원해요? 원해요? 조카 <웃음> 원해요? 이름 뭐야, 조카 이름? 유급이. 유급. 유급? 야, 야 유급. 너무 이름이 구린데? <웃음> 성은 양이야? 양유급. 양유급? 어. 저 이또가 제마음에 들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앞머리 한번 보세요 앞머리 제 앞머리 좋다고 조금 빨어주세요 앞머리 짧은 거 좋다고 하니까 잘랐잖아요 그 댓글로 어, 댓글 있던데 어, 쓰... 사실인가요? 아니 주졌다아 <웃음> 이거 진짜 망했어요 아, 이번에 <웃음> 영상 편집할 때도 앞머리 괜히 잘랐어요 라고 써봤거든요 <웃음> 사람들이 진짜 많이 얘기하더라 혹시 마태님 때문에 앞머리 잘하는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마태님 VS 썸핀 당연히 마태지 부끄 <웃음> <웃음> 정식이 먹는다 <웃음> 음, 마찬가지 또 갈래 또와 아, 저희 집방 세게 돼서 방한개 주기로 했거든요 음. 저희 집 3룸이라서 그방 방음벽 다 설치할 거야 같이 살자 어, 같이 살아그 음. 방음벽 설치돼있거든 음. 어? 다음에 뭐 해도 상관없어 야너 소리 좀 크잖아 뭐 먹을까 얘들아? 어? 좋아. 야, 근데 디저트도 어. 이대로 할수 없지. <웃음> 게임을 짜. 할... 눈빛 <웃음> 안 물었어. 어, 눈빛이 다달졌어 <웃음> 응. 내가 게임을 짜줄게. 병망이 한 내가 게임을 짜줄게. 지금부터 각 방에 한 개씩 숨길 거예요. 나못 먹잖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,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거꾸로 먹여 주는 거.